에어프라이어로 단호박을 찔수 있을까요? 저도 블로거지만 궁금할 땐 블로그를 찾아보는데요. 온도를 2 0 0도라고 10분 돌리고 뒤집어서 또 10분 돌리라고 하더라고요. 군고구마를 만들려면 200도에서 25분 정도 돌리거든요. 그런데 단호박이 고구마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하잖아요. 그래서 안 익을까봐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익었는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진짜 조심히 만지셔야 되고요 씨를 빼고 껍질을 까주었는데요 에어프라이어로 쪄서 그런지 군고구마 껍질 벗기때처럼 잘 벗겨지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달달하지만 꿀스틱을 한번더 뿌려주었는데요 꿀스틱에 대한 정보는 위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먹다보니까 덜 익은 부분도 있요 알려주었어요. 요즘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간식 고민이 많은데, 이 단어가